y yeah. e weird. 아 뭔가 좀 이상한데 말이지. Hello, anybody there? 아 멘트 맨날 똑같아. Hello, anybody there? Oh my god, 무슨 일이죠? I'll be back for you. 움직이지 마세요. 금방 올게요. 이 사람 지금 물렸어, 물렸어. 근처가 지금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 이거 G T P에서 본 건데. 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밥 먹는 사람 이거 보지 마세요. 아 지금 이럴 때가 빨리 뛰어. 오누야 오. 탑승하시고 빡 잡아요. 오야 레이싱 옷디고있 사람이 운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열려 있나 여기? 가자. 여기가 답이다 진짜. 최대한 뒤질 수 있는 곳은 다 뒤져봐야 돼. 여기에다가 뭐 이제 호떡 같은 거 세게 채우라는 그런 거겠죠? 뭔지 알것 같아요. 근처에 힌트가 있을 건데 제가 예전에 이런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해 봤어요. 헬리콥터가 추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습격 실패. c l r Hold on. I'll be right there. Okay. It's so n i 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어? 바빠죽겠는데 여기 아니야. 아! 빨간 책? 아! 아 빨간 책이구나. 붉은색 책. 홀. 이제 뭐 마법이라도 씁니까 이거 갖다가? 마이갓 들어왔고 문을 닫아 오 안돼 안돼 안돼 뭐야 이게 오오마이갓 지저 스 지저스 지저스 지저스 크라스 자 다왔어 으음 마이갓 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h Stop asking questions out 네, 저도 여기서 나가고 싶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나가지 않겠죠? A r n h i not t s t h i t h e t h e r way out of h a t p a n g e b l i e v I n c k u t e r Who is that? It's just me. He was an informant. Had information of use to my investigation. Hey, you can't keep walking away from me. I don't even know your name. For it's too late. Then we'll talk. 이제 이 사람이랑 드디어 같은 팀이 된거 같군요. 에이다 친구. 여러 섬광탄이 <놀람> 있는데 다시 저선광탄은 나중에 나갈 때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야, 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넌 들어 자자 들어 자자 들어 들 들어 가 들어 들 들어 들어 들어 가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어 들어 들 나이스 샷! 아주 좋구만 오케이. 뭐야? 뭐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걸 어떻게 잡아? 동상! 오나하면 어... 그 왠지 이래도 살것 같은 느낌 아,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좀비 바이러스를 누가 최초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에 그냥 뿌려버렸다 오 어, 살아있는데 <웃음> 딸이 좀비야 y o u r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도시 밖으로 나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좀비 바뀌었고 뭐지? wait. t wait. Wait, wait. w a i 오 wait. Wait, wait. w t w Oh, a t Oh, t o h my God. Oh, my God. 어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있오른쪽 오른쪽에 있 오! 후. 나이스 샷. e m o s a r b o y They don't sell the monsters. They sell the viruses that make them.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 누구지? 설마 이 사람이 바이러스 만든 거 아니지? 헤이! o e e r e 여러분들, 지금 플레이어가 바뀌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비밀 무기를 쓸 때가 없군 아. 이렇게 해킹을 하는 거예요. 해킹. 아무것도 없죠? 내려오겠습니다. 오호 <웃음> This cat and mouse game. The game is o v 또 뭐야 이번엔? Tell me. Is your husband still alive? Or did y y 아아 <웃음> <웃음> <웃음> <아우. 아우. 웃음> 인간 변기 레온 등장 지 바이러스 생체예요. 얘가 바이러스 그 자체. 아니 맞다. 해치웠나? 됐어. 제발, 에이다를 구해야 돼. 에이다. 에이다. 에이다, where are you? 에이다. 저희 동료를 찾습니다. 았 로켓맨 등장. 아니 주인공 굉장히 스윗하네요. 이 스윗 가이가 제 방송에서는 로켓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땡겨. g n 아, 원래 대사 듣고 땡겨야 돼요? i 어? 갑자기? <웃음> <웃음> 어! 에이! 아트! 좀비가 자꾸 죽은 척 엄청 절아 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일날했네 얘를 넣어 됐어 이제 진짜로 쓸수 있어 오! 용액 주입 중제초제를 뿌리고 있어요 나무에다가 서쪽 구역에서 지휘 바르 샘플 획득하기 뭐야? 지, 바이러스를 몰래, 빼돌리는연구원 오! 누스가 지금 지금 지었어요 오 아니 왜 그렇다고 죽일 필요가 있나? We had the... <웃음> 여기까지 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있어. 뭐야 이게? 이게 지 바이러스에요? 보시면은 이상한 눈같은거 살아있어요 아아이거 뭐야 <놀람> 오오 못돌아가 어 지금 보스가 나타났구요 어.. 안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누구야? William? w i l l i William? w m m m a l 뭐지 you don't g 아! 아! 가 이었어? 그렇구 God, w i l l we made the g virus b h i y w o u w a n 그거 안 죽는데 어떻게지? <웃음> 오! 오 마이 갓. 다행히 죽지는 않은 것. 또 좋아. 이제 여기서 끝장을 보자고. 좀하시고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s e i 에이다를 믿나? 에이다를 믿나? She's not i She's a mercenary. She's gonna sell it. She... 세어, I was just thinking about you. That makes two of us. I was getting worried. No, we make a g o I got it. Let me verify the G-sample, and get the hell out of here. Before we do that, I ran into a net. 동료를 의심하고 있어야지. s o m e t s you're not FBI. Oh, meon. Why couldn't you just hand over the sample? Oh? Because I realized, as much as I wanted to t r u s to... I didn't. I really... And I'm doing mine. So drop that damn n I'm taking you in. Hand over the sample, l o n I don't want to hurt y o And you shoot me. But I don't think you can. 왜쏠수 없을 거라 확신하는 거지? 어? 게러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제 끝난건가? 남은 시간 7분 오! 오! 김두환이더 강해져서 들어왔습니다 오마이갓 좋아 더벼락 발쌍 발쌍 발쌍 어우 여기빠지다가대 자, 잡 고, 올 고, 고, 어왔왔클레 고, 레온? 우리모우살아두았아남았 고, 고, 레지던트 이블 레온 편 끝났습니다